모 l 척 p 이가 n t 지 si e 지나다 s e 아 m t 가 t o a r e r o a a a s i 이 a u 이 <웃음> 아, 이해좀 어떻게 말려야 될것 같은데. 여이이 <웃음> 엄청 행복해. 아니, 빨리 <웃음> <봐>. 앉아. 엄청 <웃음> 찰칵 아, 엄청 행복해. 라라리 라리라라 라라라라라라. 트시다 너무 귀여워. 그러니까. 아, 너나 랄랄라 해줬으니까. 랄랄 <놀랄라> 무거워서 못쓰줘야겠다 에이, <놀람> 에이. <놀람> 이 <놀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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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주에 아예 집에 계실거 같아요 집려 버리는데 혜 와봐 리누 와봐 리봐 아이고 너는네가 자꾸 그녀 엄가또 안아줬어 안쌌어 안왔어 이렇게 그래서 야리얘는 아직 도안 돼? 아이고 이놈 이놈 이 실패자가 아빠 만나기에 5초 전, 4초 전, 3초 전, 2초 전, 1초 전, 다 알아. <웃음> 뭐, 어떡해. 어? <웃음> 아빠 발랐고 <발이> 나어 <안> <웃음> 난리 났다. <웃음> 엄마 기다려줬어요? 아닌데요. 보리 기다렸는데. 내려잘 가.